자 베트남에 오시면 은 베트남 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베트남 돈이 이 단위도 크고 종류도 나름 좀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보이시는데 오늘 돈에 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이거 보셔야지 나중에 우리 호갱 안 돼요 사기 안 당하고 자 그러면 일단 베트남 돈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단위의 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50만동이라고 나와있죠 응. 그러니까 50만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트남식으로 표기하면 남이 5고 짬이 100이고 그다음에 이거 응인이 1000. 그러니까 1000이 500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동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이렇게 하네. 25,000원. 이 베트남의 모든 돈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호치민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이 헨이가 얼마지? 50만동 50만 이거 베트남말로 남짬응인덩 아, 그럼 이거 2, 2만 5천원 짜리에요 그리고 그 다음 아랫단계에 돈이 얼마냐면은 바로 20만동 오케이 여기 보이죠 네, 역시 디자인은 똑같아요 네. 호치민 있고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그 남편은 다 호치민 주석사진 넣다고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만 동. 20만 동 같은 경우에는 이가, 베트남 말로? 이가? 어떤 그? 이. 하이. 하이, 맞아요. 하이. 하이. 짬. 그 다음에 짬이? 짬. 백 100. 그러니까 음. 여기 20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응인이 1000. 그래서 여기 1000. 1000이 200개다라고 해가지고, 20만 동이 베트남 말로 뭐지? 하이짬 응인. 아, 하이짬 응인이래요. 음. 색깔은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음. 뭐 빨간 것도 아니고, 살색, 빨간색, 녹색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음. 보이시죠? 네. 여기, 요렇게, 여기 플라스틱, 여기 있는 거. 20만 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죠? 네, 10만 동이죠. 10만 동 베트남 말로? 목짱잉. 네, 목짱잉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응인 안 하잖아. 응. 그래서 손님한테 어, 이거 얼마야? 그러면 그 손님이 이거 얼마야? 물어보면 거기 가게 주인이 10만 동이에요. 이렇게 할때 짧게 뭐라고 하지? 목짱. 목짱. 잡아볼게짱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20만 동은 또? 하이짬.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만 동은 남짬이라고, 남짬. 여기. 보이시죠? 남짬이라고 써있는 거. 그러니까, 응인, 이거, 천, 이거를 네. 이제 안 붙여. 안 붙여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똑같아. 요 길면은 그냥 뒤에다 잘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베트남 사람끼리는 다 아니까. 10만 동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그 다음에, 요거는 5만 동이에요. 요것도 네. 이제 자주 쓰이는 거죠. 5만 동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5만 동은, 역시 5니까, 5가 숫자로 남이잖아요. 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만동은 천이 몇 개예요? 50개잖아요. 그러니까는 50천 10, 요렇게 읽어요. 그래서 12, 12, 무의, 무의. 그렇지. 그래서 오0천남무이 응인동 이렇게 응, 응. 저 발음이 좀 구리죠. 네. 현지인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이거? 남머이 응인동. 남무이 응인동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아무튼 오만동은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아랫단계 돈. 이만동이에요. 자, 이거는 천이 몇 개예요? 천이 이십개죠? 이십개니까 이십이 베트남말로 하이무이 하이-으-무이 이십이 응. 그러니까 천이 이십개니까 하이-무이 응인동 이렇게 얘기를 하나봐요 이것도 짧게 뭐 다른 데 가서 얼마예요 물으면 가게 주인이 응인동 얘기 안하고 뭐라고? 응. 하이-무이 하이-무이 응. 하이,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만동 요게 파란색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원 정도 밖에. 천 원이죠, 천 원. 그러니까, 베트남 동 계산하는 거 잠깐 알려드리자면, 이만 동이면 공 하나 빼고, 그냥 이거, 이천 남잖아요. 그럼 이걸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이만 동 되고. 그 다음 그 아랫단계가 바로 요거예요만 동. 네, 이만 동. 만 동은 천이 1 0 개잖아요. 그래서, 뭐야, 십이? 못, 뭐이, 네. 네, 근데 이제 못시라는걸 생략하나 봐요. 네. 우리도 뭐10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10 이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말도 뭐이, 그러니까 천이 10개니까 모이응인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베트남 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만동부터 50만동까지는 요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이제 유리처럼 가려져 있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색깔 돈이고, 그 아랫 단계에 이제 뭐가 있냐면 5천동, 그 다음에... 2천동, 1000동, 500동 이렇게 있어요. 있지? 응. 200동도 있어요 아 200동도 있대요 근데, 근데 그렇지 잘안 쓰인다는 응. 거지 어. 이 5천동은 이게 이제 역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공화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예요 네, 500을 2로 나누면 25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천동 이하부터는 예, 돈에 구멍이 없어요 그죠? 응. 응. 요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종이 이런 하얀색 종이야 응. 예, 그래서 5천동은 오천이 5가 남이죠. 네, 남하고 천이 뭐지? 니. 네. 네. 그래서 오천이 베트남말로? 남이남 남의. 네, 남이라고 하면 된대요. 요거.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이 오천동이 많이 쓰일 때는 뭐, 뭐 오토바이 렌트를 한다거나 뭐 그때 오토바이 막 빌렸을 때 주차비로 한 네, 요정도 내지? 오천동, 삼천동 요정도. 네. 맞아요. 뭐 롯데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아니면 아, 롯데마트는 주차비 안 받나? 오토바이? 어롯데마트나없는데 어, 아, 어, 그 다른 데는 주차비 반는데 있어 빅시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다 주면 되고 아무튼 베트남 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베트남 돈마다 전 세계 돈이 다 똑같겠지만 뒤에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오천동요 뒤에 여기가 어디라고? <웃음> 저기는 전기사 전기 전기 회사 전기 회사 음. 어. 여기는 무슨 전기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베트... 어, 베트남의 그렇지. 발전을 무슨 뭐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자 여기 만동에는 뒤에 이런 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요? 이 동해 응. 기름 뽑아요. 아, 응. 동해 기름 뽑는 데래요 그러니까 동해. 이, 베트남 사람들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동해라고 했는데 무슨 뭐전 세계 지도에서 무슨 시오브 재팬에서 뭐 일본해라고 갖고 열받잖아요. 응. 베트남 똑같아. 베트남도 누구야? 베트남 옆에를 예, 동해라고 불러야 돼. 응. 근데 그 중국 애들이 그래. 어 지네 땅이라고 거기다가 막 인공섬 쌓고 막 해가지고 예, 그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 민감하듯이 베트남 사람들 민감하니까 예, 그건 참 신기해요. 역사도 비슷한데 그런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 2만 동짜리 여기 장소 여기는 뭐 다낭 호이안 오셨으면 되게 많이 아셨을 곳 여기 호이안이지. 호이안에다 일본 다리. 아 일본교 <웃음> 여기 일본 교회요 호이안에. 예. 자그 다음에 5만동짜리는 장소가 뒤에 봤더니 여기네 여기는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야? 후에왕궁 후에왕궁? 응, 후에 아 여기는 후에왕궁이래요 5만동 뒤에는 그 다음에 10만동은? 그 국드삼 대학교 베트남 처 대학교 아 호이안에? 네. 아니야아 하노이에? 아니요. 아, 여기는 그 베트남에서 처음 생긴 대학교래요 뭐, 우리나라는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뭐 그런 건가봐요 아, 10만동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20만동 뒤에는 할렌바이. 아, 여기 되어봤더니, 여기, 예. 제, 전, 전세계 문화유산. 그렇지, 그렇지. 예. 전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롱베 보시면 여기 이거 이렇게 솟아있는 섬처럼 보이고, 여기 옛날에 배다니고 이런 거. 자, 20만 동짜리. 아, 마지막으로 50만 동짜리인데. 어, 이거 이거 오르고네요. 아 여기, 어, 이거 그냥 이거 옛날 집 같은데. 어, 여긴 어디지? 이거는 무철에 옛날에 지민이 사는 거. 아. 그 우리 그 돈보면 은 여기 호치민 이분 사진 여기 많이 사진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 분이 살았던 생가 래요 생가 그러니까 위치는 하노이에서 더 북쪽으로, 응, 북쪽으로. 어, 500km? 응, 와, 500km는 중국 땅 거의 근처네 그래? 아무튼 그 하노이에서 50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네, 사, 있는 호치민의 생가라고 하네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워낙 영웅적인 인물이고 지도자라 슈북, 슈북, 슈북. 응. 서북쪽이래 서북쪽 어, 서북쪽이면 뭐가 있지? 미얀마? 아니야 이거 하양 가... 양곤 아, 양곤이 아니라 어디. 아, 미얀마 아무튼. 아무튼 서북쪽에 있대요 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그꼭 알아두셔야 될게 음. 보세요 자 2만동 색깔 파란색이죠? 아니 50만동 색깔 파란색에 중간에 빨간색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2만동 보세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이야 근데 이거는 25,000원이야 <웃음> 25배 차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진짜 안돼요. 베트남 사람도 많이 잡았어요. 어, 베트남 사람도 요걸 되게 많이 헷갈린대요. 어. 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색깔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 꼭 보세요. 아셨죠? 네, 요건 2만동, 요건 50만동, 요거 1 0원 요거 2만5천원이에요 요거 절대 헷갈리면 안돼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게 요거. 네 색깔이 좀 비슷비슷하죠? 요거는 20만동이에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만원. 오케이? 근데 요거는 얼마? 요거는? 5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요건 네배 차이네. 그죠? 네배 차이. 역시 요것도, 네,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요거, 아셨죠? 네, 알아두시고요. 네, 10만동은 녹색 딱 하나. 근데 10만동도 사실 또 만동이랑 따져보면 색깔이 또 비슷해. 그죠? 네. 이것도 조금, 네, 이건 열배 차이네요, 가격이. 그죠? 요거는 만동, 요거는 10만동.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네, 조심히,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1, 0, 0, 0에 0이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이거는 0이 하나 없는 거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그냥 생돈 나가요. 이거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베트남 오셔서 뭐 택시비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낼때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어느 정도 통하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지갑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돈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금액만큼 알아서 빼가 이런 행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사기꾼들은 뭐 예를 들어서 5만 동인데 50만 동짜리 이렇게 딱 빼간다고. 오케이, 땡큐, 아이 러브 코리아. 이러고 <웃음> 이러고 그냥 <웃음> <웃음> 가는 거야. 네. 어제 해봤어요. 어제? 어제 호얀 호얀 다우난에 메다 때그 아줌마 어. 등불, 어, 등불 아줌마 한, 하나 5 5지0 0원네개 20만 동, 어. 2만 동. 어. 근데 그그 그 손님은 일본 사람, 어. 사람, 대만 사라 대만 대 대만 손님들 응. 이거 이거만 어. 줬어. 50만 동 줬어. 진짜? 어 잡머리 오만 동 잡주머니 잡았어요 이거 이거랑 아, 어 헷갈렸어. 아, 이거랑 잡았어요. 오십만 아. 그 동아그 아줌마도 십만 동다십분에아아그 어, 나도 같이 고 잡았어요. 제가, 본것것 같아. 제가 아. 아베 아베스 아, 아. 잡았어요. 아 근데 그래, 오십만 동잡 잡머리 봐 줬어요. 니까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웃음> 큰 돈이 그니까, 얘엔 얘기하는 게, 그 여러분들 그호이 안에 오시면은 그 올드타운에 거기 강, 조그만한 강 흐르잖아요. 투봉강. 거기에 한 8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니들이 그 등불 있잖아요. 등불. 그 불. 그 종이 박스에다가 그초 이렇게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파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뭐 개당 1불씩 팔고 막 이래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관광객들한테, 뭐, 요, 뭐, 몇 개, 이제, 관광객들 몇개 샀나봐. 5만 동인데, 5만 동을 줘, 가져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50만 동을 가져간 거지 근데 이제 희엔이 옆에서 그 할머니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그 희엔이 딱또 잘생기긴 했지만, 베트남 사람이잖아. 그 할머니가 알아서 이 50만 동 다시 주고 이걸로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관광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건데, 이게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 그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베트남 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선생님. 다음, 에또 만나요. <웃음> 예, 네, 조금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아.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s e 베트남 말로 해줘야지. Hang u like. 크게. 그래, yeah, hang up l i n